한편으로는 요즘 점포용 사업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음, 네. 아까 제가 모두에서 언급했던 요즘 전통시장에 가면 청년몰이라는 이름으로 음. 전국에 거의 4오 50개 청년몰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어, 아마 알. 첫 번째 청년몰이 전주 남부시장 청, 청년몰이었어요. 네. 근데 제 블로그에서도 한번 포스팅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요즘 뭐 전국 동네 재래시장마다 다 청년몰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가서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잘 되는 청년몰보다는 안 되는 청년몰이 너무 많고요. 음, 네. 심지어는 기존 재래시장 상인분들하고 갈등도 일부 제가 음, 포착한 것도 있고요. 음, 이게 청년들만 딱 별동대처럼 별도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은 더 잘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와 원하는 만큼 성과 창출을 못 올리는 청년 창업자가 참 많아서 네. 그런 거 보면 직접 청년 입장에서 어떤 음, 느낌이 드세요? 저도 어 청년몰 출신입니다. 오, 어, 그래요? 네, 사실은. 네. 부산 어느 시장이에요? 네, 저는 부산의 국제시장이에요. 네. 그 유명한 청년물. 국제시장. 네. 그때 아 네, 네, 저희 호두과자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와 그래서 부산의 대표 기념품으로 이걸 성장시켜보자 음, 라고 해서 음. 군도 그, 야무 네. <웃음> 열심히 또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웃음> 네. 네, 국제장 청년물에 입점을 했습니다. 오케이 네. 입점까지는 저는, 성공한 거맞 성공한 줄 알았죠. <웃음> <웃음> 근데, 결국엔 응. 저희도, 어, 버티지 어, 아니, 못하고, 지금도 예, 아, 네, 마찬가지지만, 음. 되게 애송이였던 거죠. 어. 아. 사실, 사업하려면 여러 가지 계산이 필요하잖아요. 맞아. 예, 일단 아. 뭐, 맛을 잘 낸다. 이런, 저는 음. 솔직히 말하면, 한 분야라도 내가 똘똘하게 잘할수 있으면, 음. 성공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맞아. 뭐, 원가 계산을 잘 못하고, 경영을 음. 잘 못해도, 정말 맛있게 만들 수 있으면, 가격을 높여도 음. 고객이 따라올 것이고, 맞아. 예, 뭐, 어느 한 분야라도 저희가 완전, 완벽한 전문가였으면 음. 모르겠는데, 음. 그냥 기획이나 아이디어로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가 책정도 잘 못했고 아... 맛은 저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네, 뭐 주변에서 맛있다고 해주니까 표본이 작잖아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잖아요 아... 네, 그래서 맛있다고 생각했고 어, 그다음 어 일단은 뭐 노하우도 없었고 그래. 네, 경영 자체를 되게 힘들게 야, 했죠 네. 그래도 우리 장대표는 내탓이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데 최근에 만났던 청년몰에이 청년 창업자를 만나보면 내 탓도 있지만 네. 아 남의 탓도 있어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시장 전문가에서 봤을 때 요즘 우리나라 청년몰이 대부분 1년이나 2년 동안은 월세를 안 받더라고요 아, 네. 저는 그게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아, 생각했어요 네. 아니 창업자가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고정비용의 네. 첫 번째가 임대료인데 그걸 2년 동안 안 받는 거야 네. 그러면 2년 지면 생돈을 음. 다시 내야 되는 느낌인데 크게 네. 유지를 할수 있겠느냐 이건 길을 잘못들이고 있다 네. 저는 그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정확하다고 저도 어. 느꼈던 게안낸거 예, 예. 좋아요 사실 예, 예. 굉장히 좋죠 어, 그 스타트업한테 어. 얼마나 큰그 음. 혜택이에요 근데 맞아. 이게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몰 안에 모든 그 점포들이 안 음.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음. 그 점포들도 있거든요 음. 근데 여기 공짜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팀들은 백화점으로 들어가요 어, 스카웃이 돼가요. 맞아. 근데 거기는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가는 이유가 어. 일단은 수요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좀큰 필드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음. 사실은 그런 필드로 나갈 수 있는 뭔가 그, 굴림판이라고 뭐,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그것도 그 나름의 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맞아. 대부분의 그 점포나 창업자들이 끝까지 못 가니까 그런 거고 아까 다시 예를 예. 돌리면 맞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월세의 문제가 아니다. 예. 예, 왜안 안 내도 되는데 맞아. 내는 대로 관여하는 거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 안에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월세를 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일정 부분 되게 공감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그냥 최근에 청년몰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청년몰이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전통시장 재래시장이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네. 부합할 수 있고 동요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음, 음, 음.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따로 딱 동떨어진 게 아니고 오래된 30년 가게 옆에 청년 창업자 음. 그리고 그 옆에 또 60대 70대 장년 창업자 그리고 그옆 가게 청년 창업자 네.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부동산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저는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는 음. 그런 게 동화돼야 된다 네. 근데 따로 딱 놓으니까 네. 이방인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네. 기존 창업자들도 쟤들은 뭐냐, 뭐 이런 음. 시각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 이거로. 반대로 진짜로 음. 내가 약, 열심히 여기서 60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음. 그렇게 벌고 있는데 그렇게 내고 있는 세금을 왜 맞아. 쟤들한테 주냐, 이렇게 느끼는 시각이 있어요. 어. 그러면 결국은 청년들이 뭐 청년 창업자가 돼야 되겠다고 나는 우리 시장을 살려야 되겠다고 음. 의무감에서 가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아, 네네. <웃음> 네. 첫째는 좋은 직장이 없었고, 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나의 청년 인생을 음, 음, 음. 일단 제대로 시동을 걸어보자 이런 네. 애틋한 마음에서 가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저는 좀 재래시장 다 네, 그러니까 국제시장인데 그러세요? 호두과자를 한다고 하면 음.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거든 음. 누가 야호두가자 아무리 잘해봐야 <웃음> 네. 천안을 이길 수가 없어. 아유, 라고 네, 얘기를 말씀. 해줘야 되거든. 근데 왜 말씀 안읽셨어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내가 코덕티를 <포털티를> 안 했잖아. <웃음> 이거를. 근데 네. 누구도 음. 그런 건 얘기를 네. 안 해줘. 네. 그리고 또 하나 한결같이 청년몰의 문제점은 왜 이렇게 카페 형태가 많은 거야. 아, 네. 아니 우리나라 카페가 7만 개인데 맞습니다. 아니 재래시장까지 그 많은 카페를 음. 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음, 음, 음. 그리고 난데없이 재래시장에 무슨 이런 웨스턴, 뭐, 스테이크찜, 음. 뭐, 이런 웨스턴스러운 게 너무 많아서, 음. 그냥 이게 전통시장하고 어떤 음. 연관성이 있는가. 음. 이런 게좀 되게 아쉬웠어요. 저도 사실 도시 재생 쪽에 음. 요새 공부를 음.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 재생의 핵심은 음.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여야 된다라는 맞아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지역에 가장 어우러져야 된다, 음. 어울려야 된다. 맞데딱그 얘기를 하시는 것 어, 같아서 재래시장을 살리는 음. 일환으로 사실은 청년몰을 음. 거기다가 컨텐츠로 넣는 걸로 제가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결국 말씀하셨던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 어울리지 아. 음. 언밸런스야. 따로 놀아. 어, 이거를. 네. 어우러지는 정말 컨버전스가 돼야 되는데, 따로따로 네. 따로 이렇게 놀다 네. 보니까, 소비자들은 생뚱맞는 거야. 음. 어, 이거를. 네. 아니, 요즘 커피야. 아파트 앞에도 있고 다 있는데, 맞아요. 왜 전통시장에 가서 커피를 네. 마셔야 되냐고. 사실은 싹다 밀고 새로 지어야 될 것을 억지로 거기에 맞아요. 새로 넣다 보니까, 어. 그 중에 일부가 새로워서, 전혀 어우러지지 않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결국은 청년몰의 성과를 떠나서 저는 청년몰에 들어가서 네. 뭔가 하려고 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오히려 젊은 시절에 아픔만 만드는 음. 이런 경우 그래서 물론 네. 하나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나은 네. 뭐 이런 하나의 디딤돌로 활용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는 음. 보는데요 저는 조금 그냥 시장청문화 입장서볼 때는 참 아쉬웠다 음. 그리고 그런게 지금도 그런게 지금도 계속 확대 재생산되더라고요 음. 네. 이런게 그래서 직접 청년몰 출신이라니까 네. 그래도 아무튼 야 청년몰을 졸업을 빨리 네. 하고 나오신 게참 잘하신 것 아, 같아요. 예. 좋은 경험했습니다. <웃음> 아, 아 그렇죠. 그런 또 의미에서는 의미가 미안. 있을 수 있어요. 어, 네. 빨리, 빨리 폐업해본다. 어, 바 피해를 빨리 많이 안 가져간다. 아, 예. 맞아. 저도 딱 청년몰의 순기능은 <웃음> 네. 20대 때 한번 망해본다. 예, 예, 예. 어, 망하면. 아, 네. 아 이런 거구나 그쵸. 이거를 느껴보는 진짜로 거 진짜로 열심히 해서 망했을 네. 때 가장 큰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웃음> 네. 정말 이 청년몰 아... 얘기 쭉 해줬는데요 네. 조금 더 가자면 지금도 청년몰에서 잘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 청년몰 창업자들이 누가 만들어주니까 한다가 아니라 네. 결국은 마이웨이, 내 길을 찾아야 되거든 네. 예, 결국은 청년모를 통해서 우리 장철호 대표의 만만한 녀석들이라는 네. 법인 대표로 네. 이어온 교두보 역할은 잘한 거네 아예 맞습니다 <웃음> 그렇죠. 감세 사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어차피 보면 청년들에게 네. 어차피 선배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네. 때야 그래도 내가 해보니까 음, 네. 야 그래도 이거는 좀 준비하고 해야 되지 않니? 네. 이런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 딱 바로 생각나는 예, 예. 게 있는데 예예, 예. 사실 그 청년 창업의 힘, 음. 에너지가 음. 무엇이냐? 라고 음.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년 창업의 네. 에너지 네, 뭐 강점 아, 음 청년 창업의 에너지는 청년이죠. 네. 그렇죠, 맞죠, 일단 젊은 배기가 있고 추진할 어, 그렇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어.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지 않고. 어, 그렇죠.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고. 맞아요. 예,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 가장 핵심적인 게 빨리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면 예, 네, 빨리 어그 어, 선로를 바꿀 수가 있다는. 아, 그게 저는 봐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꼭 창업자라면 한번 망해 보시길 권장드리는데 네, 네, 네. 가급적이면 청년계에 망해야 네, 된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청년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에 망하면 음. 황혼이이니 <웃음> 네, 맞아요. 근데 예. 제가 진짜 처음 창업했을 네. 때 제가 음. 존경하는 교수님한테 음. 찾아갔어요. 사업 계획서랑 진행 상황을 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고 음. 진행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제가 설계를 했, 그때 어플리케이션 같은, 이런 설계도 음. 이렇습니다라고 음. 보여드렸더니 음. 교수님이 보시더니 어. 뭐 이거 내가 봐봤자 니가 음. 더잘알 건데 사실은 어 잘하고 뭐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업을 이제 시작했잖아?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기회가 올 거야 음. 이 얘기를 하시는데 오. 진짜 기회 안들어왔으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오케이. 결국은 오케이. 청년들에게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긴 것과 아닌 거는 바로 네. 현장에서 판단하고 네. 아니라고 판단할 시에는 빠르게 바꿔야 된다 어? 저 하나만 더 말해야 어, 돼그 <웃음>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자기 사업에 몰두하다 보면 그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 잘 모르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꼭 자기만 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음. 그좀더 넓은 시야로 음.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리고 필요하다면 좋은 멘토도 있다면 찾아다닌다면 정말 저는 필요할 거란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정답은 없지만 네. 결국은 자기의 만족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